홋카이도 3일차입니다. 오늘도 오늘은 눈이 안 오네요. 근데 전부 터 계속 쌓여있던 눈이 있어서 하얗습니다. <웃음> 오늘은 홋카이도 3일차고요. 오늘도 눈 화방을 보러, 부동산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안 와서 도로에 있는 눈은 좀 녹은 것 같고 날씨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여기도 완전 물바다네 물바다 メールでやり取りしてたのはまた別の作品ですけれど今日は私担当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お願まアイスティンのようだった予のアイスティったシッキーさアチャシッパッ ああそうなんですね今日はお姉さんのお部屋探しにああそうなんですねあの冬期間のガス条件って1万円と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あれって最大の料金が1万円ということですかそうですなのでそういうプロパンガスの物件は上限があるかあの値段がすごく安いかどっちかはおすすめなんですけどそこは上限があるので結構おすすめです <笑> <웃음> <웃음> 괜찮은데? 아무도 진짜 신나 아, 아, <세미> 미안했어요. <yeah. 웃음> 같다. <developer> 나는 여기가 낫다. 왜는? 환기를 잘 시킬 수 있거든. 아, 이렇게? 어. 냉장고가 좀 좁거든요. 네, 좋고. <toothbrush Rings nowadays> 아, 좀 좁은데. 음. そうです. 지금 초기 비용 상담을 받았는데 거의 이사하는 데만 초반에 1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비싸 비싸 응. 지금은 방 서류를 작성을 끝냈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웃음> 여기? エビのトマトクリームソースうビのカリクストトストセットでじゃあねじゃあの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何ををの<音楽><笑><笑><笑> 나온지 10분만에 다 먹었습니다 근데 신발은 뭔가 더러워질 것 같은데 <웃음> 근데 눈 밟으니까 또깨끗해진 지금 CD랑 책 파는 곳 왔습니다 p o 보 a 보 o y a 보아도 있습니다. a Poya, Poya, Poya, 이 o y a Poya, p o y 밥만난안넣 는다니까 너라까안넣 는다고？그냥 뒤로 가다 했던다 귀엽다 귀여워 지금은 11시 10분입니다 아까 너무 피곤해서 일찍 들어와서 잠깐 잤거든요 근데 내일 또 아침부터 나가야 돼서 편집을 조금만 하다가 또 일찍 자야겠습니다 그럼 홋카이도 3일차는